리미트 캐릭터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리미트 트캐터터올올리요요 자, l i 동재 t character, l i m i 까지 올리겠습니다 e r limit character, l 0 0 정도로는 안 된다. c 0 0이이 i m i t c h a 0 0 c 이정도로는 크리스마스 캐릭터 중에 동재만 쓴다고자 이제 1 0 0만 이상이기 때문에 나는 금속 배틀을 하나 내려야될것 같죠 그죠 안쓰잖아요 500도 클 타치 못써요 빡시다 빡시네요 자킹가고보로스하고 사실은 요열 애들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요 가로 열까지 여기가 어떻게 정돈이 되냐 이 느낌에 대한 차이인데 그죠?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킹하고 보로스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요? 사실은 무과금으로는 아까 기준으로는 S가 한계거든요 육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캐릭터 자체 퀄리티가 있으니까 S에 놓은 건데 과금이라고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클타치 S 플러스 클 동제 S 플러스 후부키 A SS가 만점인데요? 꼭대기인데요? 금베 스 동제 스킹 SS? 킹 SS. 오호. 보로스 S 플러스. 과금이면 제노스가 A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 쏙성님도 제노스 쓴데요? 보로스가 SS다. 자, 동제를 S로 올릴게요. 제노스가 에이 제노스 내려갈 수 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위에 버프캐가 충분히 있으니까 제노스는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킹이 SS 멜자 쓰죠 그리고 타츠 동제 SS는 좀 힘들고 크리스마스 동제 S가 많은 것 같아요 골드볼도 좋아요 적어도 S는 가야돼요 아 우리 금볼이 좋나요? 보로스는 SS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각성백신맨과 번견맨과자 소니꺼 가로우가 어떻게 될지 골든볼S 동의합니다 오호 과금기준 황금볼S 동의하는건가요? 과금기준이요? 올려보겠습니다 각성백신맨S 골든볼이 딜기대값은 엄청 높아요 그럼 아까에서도 황금볼 좀 올렸어야 되는거 아니야? 타츠, 황금볼, 소닉 이 정도? 어 타츠 없으면 소닉이 아니고 타츠 없으면 금볼이네 금볼이 레전드 각한번 세워버려? 제노스, 분노 채워주는 거야, 공격력 올려주는 거야 버프 버프주는 거 맞죠? 근데 더 훌륭한 과금, 버프킹, 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과금은 골든볼을 키울 수가 없음 원턴 스킬을 못써서 너무 아, 답이고만 요정도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과금 기준으로 보로스가 SS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근데 번견맨하고번견맨하고가로하고못 올라오나요 각성 백신맨까지요 라인 못 올라오나요 가로우는 그냥 이게 S가 맞다 프로스 SS가 맞고 완벽 과금 기준으로 범경맨 병견맨 SS 범경맨을다 S플러스까지 올려볼게요 얘도 전체질 때리니까 스킬 쓰면 자 요정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도 애매함 대전 이외에는 크게 장점이 없어 완벽 석소우 님도 1분에 제로스 넣던데요 그러니까자그 쿠바 스테이지 덱은 보통 킹 일반 동제 딜러 두명 제노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거님 오, 이것은 이거이면 얼마나 그거 하셨나요 현질 하셨나요 과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딜러 두명 동제 S 플러스까지 올리시죠 일반 동제? 일반 동제를 후반에 많이 쓰나봐요 애매한 과금러는 말 그대로 애매합니다 무소과금보다 애매한 과금로 이게 100만원, 200만원 쓴 사람들이 애매해진다는 거아니요자 과금 티어표입니다 여러분 과금 티어표 자 일단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릭터 나오는게 리미트 해제될수록 능력이 삽삭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타츠마키와 동재 그리고 우리의 일반 타츠마키 일본 타츠마키 자 그리고 좀비 우리 좀비 메르자르 까르드 그리고 과금러들의 희망 과금러들의 무조건적인 버프케 킹네킹 그리고 보로스 그리고 S플러스의 크리스마스 리미트 해제해야죠 자 후브킹 그리고 돌굴의금속패트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쓰겠죠 과금하신 분들은 금속패트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번견맨 그리고 후반 가면은 동제를 많이 썼다고 하네요 자 동제요 그리고 제노스가 어쨌든 쓴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노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노스를 S에 놓겠습니다 각성백신맨 가루 PVP에서 가로가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카츠마키 금볼 소닉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있는 우리 금볼이 그리고 소닉을 S에 놓고요 나머지 우리 버프케인자 우리 라메쿠자레스 마츠게 그리고 게르간슈프 A에 있고요 나머지는 각자 조금 특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A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 우리 정행인데 의미 없는 재료들 B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들 C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공왕의 아들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드래곤 우리 두더지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과금너 1위는 무조건 크리스마스 캐릭인 다치마키와 동지에 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티어표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 짜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정리해서 내일 영상 두개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연락 한번 넣어보시미 일단은 구독자 1만부터 찍어보시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